나별배다 묻혀줄게 별배다묻혀놓긴했어아콧크 최대한 안맞게 나 이제 너무 아픈데? <웃음>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낳았다며 <웃음> 아, <웃음>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지 형들? 사랑해요 형들 아 뭐야 일라오이네 도망갈까 일라한테 최근에 이겨온 적이 없는 것 같아. 라인전 이기든 지든 게임이 져가지고. 풀어겠죠 점화 박아도 안 죽는 상황이 나오거든? 그 원래 저화하면 죽어야 되는데. 아, 경험치인데 너무 손해봤다. 여기 3마리놓 쳐버렸네 2마리인가 쳐 죽어라 그냥 아, 이안 맞았네. 에이에이이 맞았으면 잡은 건데. 형들 봐도? 일자로 서면 안 돼요. 저거랑. 저 뽑히는 저그 숙주 저거랑 일자로 서면은 데미지가 거의 1.5배로 들어오기 때문에. 둘다 맞으니까. 아, 여기 풀이 있었으면, 바이브가 봐줄텐데. 죽었다, 얘. 아. 손개 뜨는데? 나 라인 못 밀어. 아, 너무 아픈데. 아직 까지도 풀감이 없어서. 어디 가요, 리마? 아, 6렙 뭐야, 타이밍. 에 6렙 타이밍. 이러면 이제 킬각이 아예 안 나와요. 이템 탐식이랑 체력템 올리는 순간부터는 킬각이 안 보이거든? 먼저 잡을 순 없고, 아이. 그걸 해야 돼요. 얘 2를 한번 피하고 들어가요, 들어가도. 미니언 잘낑겨야되거든 속수가 없었죠 주위에 와 진짜 너무 빡세다 진짜 와, 진짜 할상성이 못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죽을 뻔하냐 이거 아는 이거라도 음. 안하면 답이 없으니까 일로 는건가아 음. 이거 못잡아? 이거 못 잡아? 이들 결국 운명하셨다. 튕긴 다음에 한3분튕 이거 는데 그것 때문에 게임 아 이거 잡아? 이아 이거 잡아? 이아 이거 잡아? 이형 알아서 피하겠지? 내가 그냥 쟤랑 라이브도 라이, 못 치고 어영부영 하다가 죽는 것 보다야 뭐. 맞추긴 한데. 먹어. 먹어 다,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제발 다 먹어. 오케이, 그렇게 먹어. 그렇지, 잘 먹었어. 나이스. 사실 서로 먼저 지를 수가 없어 일라오이는 클레드 상대로 지을 수가 없고 클레드도 일라오이 상대로 섣불리 들어가는걸 별로 안좋아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라인이득이나 보면서 잡아갔기 때문에. 이게 일라오이가 무서운게 뭐냐면 한번 그 빨리면 그 한번 숙주 당하면은 그게 연쇄로 해가지고 그걸로 피가 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, 자연스럽게 딜교 밀릴 거 아니까, 몸이 뒤로 쏠리거든? 그럼 이제 그거, 그거 쏠리면은 얘가 땅 따먹기 식으로 한, 하나하나 이렇게 촉수 넓혀가면서, 여기까지 다가올수록 이제 라인이 포탑에 바뀌게 되거든? 근데 라인이 포탑 바뀌었을 때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거기서 또 빨리면, 그럼 거기서 또쏘게 맞아요. 엔터 어디 가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누가 내거 사표 라고있 나？일단, 나 위치 좋긴 한데 일단 별별다 묻혀 줄게. 별별다 묻혀 놓긴했 어. 포크 최대한 안 맞게. 나 이제 너무 아픈데? 나이스. 장미꽃이에요, 장미꽃. 장미꽃 맞나? 빨간색이 로비니까 호오편안다했다이번 쟤도 쫄고 나도 쫄고. 쟤는 만나면 죽으니까 쫄는 거고 나는 뒤에 누가 있으면 죽으니까 쫄는 거고. 여. 좋아. 나의 어 미친 어그을 보여주겠어 이번 판. 내려. 데려가야 좀. 일라오 여기 있네. 아! 샤워. 충 <끝> 해줄게. <끝> <끝> <레시피> 업적이가 곡질 생선배 세긴 세, 직스가. 나오나? 제발 나와라. 나이스. 아무래도 저 자야 직스 일라오이 이렇게 사이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. 너무 매력. 커 드라 커 드라 커 드라 아이스이계 <웃음> 난데 아, 진짜 이거 날라 오네.